제가 이때를 위해 가지고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마 네? 아니요 그냥 약간 누나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멘트가 있습니다 누나 나는 다른 사람처럼 공룡 동백도 음.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아바타 열 페이지도 없어 하지만 마음만은 유창 유니크야 나만의 물마공 오퍼 같아요 지금 광맥 경험치 20% 행복하게 해줄게아씨 <웃음> 죄송합니다 <이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렇게뼈 <웃음>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입을거야? 보세요 영이야, 저는 심플하게 입고 갈게요 파이어 ㅏ ㅏ 그 옷이 왜그래? 어... 이거 들어가면 되는거죠? 이거 입고 들어간다고? 진짜 치가 끝난다 야 결혼식 망했어! 야 결혼식 망했어! 신랑 신부 어, 입장 뭐지? 세련된이 아, 바뀌었 아, 아! 아! 아!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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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u n e 어이 뭐야 야, 다보기이 m 어